쏘스 c c i b 랑 합병하는 곳 전기차 자 여러분 나의 기억을 더듬어 보겠어요 어 루시드 모터스가 c c i b 랑 합병을 해서요 전기차를 이제 만들어낼 건데요 그 전기차는 약간 뭐라 그럴까 하이클래스의 명품을 지향하는 그런 차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맨하탄에 이 루시드 모러스 스튜디오가 있어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러 왔어요 이 루시드 모터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저희 그 플레이리스트 중에 보시면 은 루시드 모터스와 CCRB 합병 소식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, 들어가 봅시다 차량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없대 오, 들어가자 차가 딱 있네 오, 이거다. 루시드 모드. 예쁘네. 배러리. 이게 배럴리고 야, 이제 전기차 여러분, 좀 아시죠? 우좀짠 되잖아요. <웃음> 우리 전기차 그렇게 많이 했는데. 그쵸? 아, 이거 많이 했지. 많이 했어. 거의 나온 거다 있다고. 와 불씨 이렇게도 있고 이야 배터리도 되게 예쁘다 음. 전기차의 밑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? 오잘 만들었네 이렇게 전기차는 역시 옆에 이렇게 센서가 있고 여기 이게 벤트가 있어가지고 에어가 쭉 나오니 얼마나 그홀스 파워가 크... 일단 첫 번째 메인 리즈니. 리즌이... 럭셔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안됐고요. 그 다음에 저게 UV 프로텍터가 되어있대요. 그러니까 이 전기차가 약간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이 캐노피를 통해서 자연을 벗삼아서 달리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글래스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,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좀 받아들여서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대요. 와우 마케팅 잘하네. 이런 거딱 입고 차 타면 진짜 멋있겠다 우와 클러치도 있어 이게 비건 리더랑 진짜 가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비건 리더예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 그리고 진짜 가죽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대요 와, 여기는 디자인도 이렇게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고안했대요 이게 되게 오 차 색깔이 저렇게 있구나. Mm. <웃음> 인피니티 블랙 너무 예쁘다. 그러니까. 징 스테이션. 루시드